일단 자기 소개? <웃음> 지금 하는 거야? 아, 저는 어 <웃음> 한국 나이로 34살 자네입니다. 한국에서는 뭐뭐 하다 써? 한국에서는 코롱 인더스트리에서 아, <웃음> 이거 회사 직접 언급하면 안 되는 건가? 아이고 상관없지 뭐. 코롱 인더스트리에서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급하게 외국 생활 하고 싶어서 때려치고 왔음. 어 그냥 그냥 무작정? 아까 그러니까 뭐지 회사 한5년좀 넘게 다니니까 같은 일만 맨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지겹다고 해야 되나? 아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약간 꺼는 게 뭐라지 꺼 아... 수가 없으니까 <웃음> 이제 어홀 가자. 어차피 그리고 워홀 아니면은 외국 와서 이렇게 막 사는 그러니까 여행은 갈수 있는데 외국에서 내가 돈 벌면서 살수 있을까 싶은 거 있잖아. 아. 그래서 급하게 막 차를 타고 워홀 왔지. 그러면 여기 온지 얼마나 됐지? 한 45일? 45일? 어, 그 정도? 한달 반. 한달 반? 아, 어, 한달반됐다지금 시간 빠르네. 벌써 한 달만에 나 그때 카불처 와서 <웃음> <웃음> 나 시티 나오고 싶어서 막 했던 했는데 벌써 시티 나왔네. 그래 그럼 카불처 얘기를 해볼까? 카불처 얘기를 해볼까요? 딸기 공장. 아 일단은 보통 그러니까 뭐, 농장 가서 할수 있는 게 피킹, 패킹 아, 네.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 피킹은 말 그대로 작물 수확하는 거고 패킹은 포장하는 그거잖아. 근데 어. 피킹은 사실 일 구하기가 쉬운 게 그냥 썬브리즈 번만 가도 피킹 일자리 구하는 엄청 많잖아. 근데 패킹은 보통 쉐드장을 따라서 끼고 그 슈퍼바이저 끼고 들어가는 거라 어 그냥은 많이 안 구하고 그 쉐드장... 음, 그 쉐드장이 뭐야? 뭐지? 그런 그, 그 농장에서 뭐그 패킹하는 장소 있잖아. 그러니까 뭐일 쉐드장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되게 여러 개야. 어. 어,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나도 잘 모르겠는데 <웃음> 아무튼 어. 그래서 거기 뭐지? 패킹을 하려면은 보통 대기 걸어놓고 막 들어가는 어. 아 그럼 너 대기 했어? 나는 되게 친구가 지금 여기 있었던 친구가 그 농장에서 대기를 걸어뒀다고 했던 내 거를 아. 너 한국에 있을 때부터? 응, 응. 어. 그래서 재수가 큰 농장들니까 그러니까. 어. 왜냐면은 응. 시즌 때돈잘 되니까 아무래도 패킹보다는 패킹이 조금 더 수월하고 이러니까 막한달막 기다리는데 내 친구도 되게 오래 기다려서 들어간 거거든요. 나는 와서 일주일 쉬고서는 바로 했었는데 아무튼 딸기가 좋은 초반에 그런 시즌이 시작할 때는 애들 한 박스에 600개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하면은 한 100불 정도 돼. 딸기 600개 따면 100불? 아니 600개가 아니라 그 우리는 패킹이잖아. 아아아 어, 그러니까 패킹. 그 이런 플랫박스 같은 게 있어. 근데 그게 한 아. 박스에 600개가 들어있어. 어 그걸 다 포장하면은 100불 정도 되는데. 그러니까 지금은 딸기가 안 좋고 이래서 못 하는데 딸기 좋다고 하면은 2 시간에 그거를 그한 박스 다 하는데 잘하는 데. 2 시간에 한 박스? 그 그럼 2 시간에 100불? 어. 그렇게 시급이 보통, 50불 정도 되는 보통 거네. 보통 근데 하루에 그니까 뭐 여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 정도 하거든 일하는 게 그날 그날 피킹 양에 따라서 다르고 뭐 주문 양에서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애들은 세 박스 하루 네 박스 이렇게 하루에 혼자서? 어? 그 어떻게 해? 나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딸기게 조금 끝물 좀 끝나고서 들어가서 나는 하루에 한 칠백 개 칠백 개 칠백 오십 개 그러니까 백불좀 넘게 니까뭐한 그러니까 백이십 불이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세금 엑스가 아, 아. 또 나가고요, 15%가 나가죠. 그런 식으로 해서 벌고 지금은 완전 끝물에 비되게 많이 왔잖아 요새. 어 맞아. 요즘 그 딸기가 좀... 이제 죽었습니다. 딸기가 갔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딸기는 이제 끝나서 나는 이제 내가 그거 못해 먹겠어서 시트에 나왔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보통 카불처가 뭐 8월, 9월 뭐 이때까지 시즌이면 아직 하긴 하는데. 이제는 조금 추운 대로 딸기를 따러 가니까 스탠소프. 스탠소프. 거기가 더 밑에 있지 않나? 한참 밑인데 거기가 내륙 산 쪽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좀 추운가 봐. 거기는 10월부터 딸기 시즌이래 이제부터. 아, 어, 그래서 지금, 지금 애들이 다 그루 간 건가? 응. 그러니까 약간 좀 딸기 막 하는 그런 탑 애들은 이미 한 9월 20일 이때쯤에 점점 빠졌었고 그리고 일단은 다른 애들도 슬슬 이제 다른 거 따라 가려고. 아... 스탠소프로 이제 간에 마네 그러고 있어 애들은 가고 너는 이제 시티지 <웃음> 나는 오지? 시티 다그지니까 근데 어차피 친구들은 다 보면 지금 막 세컨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니까 막 1년 정도 됐고 그니까 시티 생활도 막몇 개월씩 다 해보고 이랬으니까 아... 농장 하는 건데 나는 사실 너무 오자마자 바로 농장에 가서 그게 차라리 좀 나도 그렇게 한 박스씩 했으면은 나도 있었겠지 근데 <웃음> 나는 돈을 못 버니까 약간 그리고 되게 한국에서 자꾸 벌었던 거랑 비교하게 되더라고 아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어, 그래서 못 해먹겠다고 음. 그래봤자 여기 나와서도 고만고만한 시급을 받고 일하는 거? 내일부터 스시집 나간다고? 네 스시집을 갑니다 거기 시급 얼마야? 거기도 별로 안세 18불? 18불? 어 18점 몇 불? 19불? 일하는 시간은 만나 일단은 첫 주나 둘째 주까지는 일 별로 없을 것 같고 없고, 음. 가면 한 주에 40시간 좋은 것은 밥이 해결된다는 <웃음> 것입니다 농장 나이 때, 제, 농장 나이 때 제일 힘던게 음. 나는 밥을 못 하니까 요리를 음. 못 하니까 어. 근데 농장에서는 자기 점심을 잘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라면 음식집에서 일하는 거에 장점 중 하나는 이제 그렇죠. 끼니 밥을 끼니를 때울 수 있다는 거죠 밥값 절약하는 게또 어, 크니까 여기가 절약하고. 비싸서 음. 여기 뭐 진짜 뭐지 농장 다닐 때는 맨날 밥내 뭐해 먹지 그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스시 질릴 때쯤이면은 이제 나오겠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질리면 회덮밥 먹는 거지 <웃음> 그거 모아 가지고 회덮밥 그 패킹 할때그 아까 뭐 빠꾸 빠꾸 시킨다 했잖아 아 그게 막 그냥 아주 처음에는 패킹 사실 어려울 거 없다고 느낀 게 물건 뭐 이렇게 담는 게 어려운 거 싶은 거 있잖아 근데 음. 처음에 농장 탄다고 사람들이 패킹 간다고 하면은 몇 주는 돈못 벌었는다고 적응하는 시간 걸린다고 어. 그 그게 뭐 적응하는 시간이 걸려 이랬는데 뭐지 딸기가 그냥 아무 딸기나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딸기가 좋은 딸기들 그 그러니까 약간 뭐라 지 색깔 변색되는 애들 있잖아 그것도 넣으면 어. 안 되고 너무 초록색깔인 딸기들 있잖아 위에 부분 어. 그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작은 거, 사이즈도 너무 큰 거랑 가, 작은 거 같은 박스 넣으면 안 돼. 그러니까 작은 것끼리만 넣든가 아... 큰 것끼리만 넣든가 이런 게 해서 무게랑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딸기들에게도, 씨도 너무 막그 많은 못생긴 애들 있잖아. 좀 그런 것도 다못 들어가고. 그리고 나뭇잎 뒤에 립다 붙어 있어야 돼. 다 붙어있어야 되고 입 근처에 상처 나는 거 있는데 그거 다, 잡, 다 잡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포장을 해서 앞으로 보내면은 그 앞에서 체킹하는 애들이 있어. 체커들이. 그 누가 쌌는지를 다 아는 거지? 그 박스에 줄을 표시해 놔. 아, 그러니까 누구 뭐, 박스. 어, 어, 그러니까 우리 라인에 있으면 나는 이제 내 라인 기준이면은 아. 내가 블루 그 라인에 나는 이게 여섯 번째 잘 됐어 내가 그래서 식스 핑크야 나는 그럼 아. 난 여섯 줄을 그어놓고 내 앞에는 다섯 줄을 그어놓고 이런 식이야 그럼 앞에서 아. 식스 핑크 이렇게 불러 나를 그럼 나그 받으러 가야 돼 근데 진짜 그 되게 기분 나빠 아, 까 그러니까 왜냐면 난 연습실이 포장해서 갔는데, 식스핑크 불러. 그니까, 러 그리고 또 근데 벤치가 막 많으니까 다른 라인도 식스핑크가 있고 이러면 헷갈린단 말이야. 그럼 나중에, 아이린 씨 나오세요. 막이러니까 그 앞에 한국인님. 아니면 그러다. 아이린! 막 이러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, 식스핑크. 막 이러면서 안 나오면은, 왜냐면 내거 자꾸 쌓이니까, 나와서 약간 반성하는 마음을 음. 받아서, 바꿔와가지고, 그 걔네들이 이거는 어, 러비쉬라고 이거 빼라고 하면 그거 빼고 다시 넣고 근데 또재 썼으면 그거 그대로 썼는데또 걸려 그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던 것 중에 아까 이것만 잘못된 것 같아서 봤는데 거기에 다른 쓰레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... 그럼 나중에 또 그거 걸린다?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싸다 보면은 딸기 진짜 나 저번에 비 엄청 오고서 그니까 그러니까 나 그만두고 딱 전주에부터 딸기 되게 안좋거든 쌓는 거마다 내가 난, 난 되게 고르고 고른 딸기들인데 나오래. 다시 했어. 나오래. 아무튼 여 욕나봐. 진짜. <웃음> 그 따윙이 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.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일 좋은 프리미엄 이렇게 파는 거고 그 박스도 약간 종류가 약간 달라. 세컨이라고 기본 그 완전 좋은 애들 말고 조금 상태 안 좋은 애들 쌀수 있는 게 있어. 어... 그거를 근데 그거 맨날 쌓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세컨 할수 있다고 하면 그때 쌓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담아서 확 놓고 어... 그, 그때는 그 근데 나는 왔을 때 며칠 안 했어. 그몇번안 했어. 그게 발주가 오면 하는 그런 거라서 근데 음... 처음에 있었던 애들 들어보면 처음에 매일 하루에 한 번이나씩 그거 했었대. 그러니까 그거로도 그 돈이 꽤 됐단 말이야. 근데 나 왔을 때는 그거를 잘안 하더라고. 이렇게 쳐. 이렇게 쳐. <웃음> 그러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중에 되게 쓰레기 넣으면 그때 한 번씩 걸리는 건데 이렇게 다 쌓는 것보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또 예쁘게 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이렇게 그몽땅이그 그 마트 가면 되게 싸게 파는 막 되게 막 이상하게 되는 그런 딸기 있잖아 그 그러니까 모양 이렇게 착착착착착 내려드는 프리미엄이 있고 걔네들은 그런 세컨박스 싸서 싸게 나가는 그런 거 그래도 맛은 똑같겠지 뭐. 아닌가? 그게 솔직히 상관없잖아 어차피 같은 딸기인데 예쁜 애들만 프리미엄 그, 가능하고 그러니까. 약간 무르고 이러는데 원래 살짝 무른 딸기는 맛있다고 <웃음> <웃음> 뭐 그건 취향 따라가긴 하겠지만 아 그리고 딸기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패트리샤라는 딸기가 있어 그 딸기 제일 맛있어 홈스 <웃음> 딸기 중에 제일 맛있어 <웃음> 패트리샤? 어 이름이 패트리샤야 그니까 러막 되게 이름 막 되게 이상해 막 레드랩소디 막 이런 거 있고 페스티발 막 이런식이야 근데 어, 페스티발이 처음엔 진짜 자기 이름처럼 파티였거든 왜냐면 싹키 되게 좋게 생겼어 좋은 딸기인데 <웃음> 점점 상태가 안좋아지고 나서 걔 나면 쓰레기들 밖에 없다고 <웃음> 이름값 못해 무튼 제일 맛있는 건패트리샤야뭐 딸기에 대해서 좀더할말 있나? 아니야 더 이상 딸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 다시 만나지 말자 딸기 <웃음> 그럼... 아니야, 이래놓고 나도 스탠스프 갈것 같아. <웃음> 나중에 세컨 따로, 세컨 따게 따야 되니까. 여기까지만 하지 뭐. 어떻게 나오는지 좀...